몸에 있는 길을 주체하지 못해서 번개가 나와버리는구만 자 이번에 할 포켓몬은 자, 전기냥이 제라우라입니다제라우라로 사용할 스킬은 스파크와 방전 이렇게 두 가지 스킬을 사용할 거예요. 진입 물건은 히메어리띠 에리안 손톱 도움배어 이렇게 세 가지 아이템 들고 갈 겁니다. 자 그리고 배틀 아이템은 스피드업 에나비 꼬리 탈출 버튼 만병통치제까지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서포트 메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효과 같은 경우는 제가 메달이 많이 없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이 세트 효과를 중점적으로 가져가 볼 겁니다. 자 공격력 증가 3레벨 공격 속도 증가 1레벨 특수 방어 증가 1레벨 이렇게 총 3가지 세트 효과 갖고 가볼 겁니다 자 이번에 방전이 버프를 받았습니다 이 방전의 데미지가 얼마나 좋은지는 영상에서 한번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좋아요 좋아요 자 이번에 제라로의 방전이 상향을 먹었습니다 파크와 방전을 사용해보도록 할 거고요 둘셋 자 잡았습니다. 좋아요. 나이스자 위에 캐리했고. 아프고. 자좀 빠져야 됩니다. 좀 빠져야 돼요. 저기 서 괜히 또 시간 걸었다가 아주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너가 들어오면 안 돼. 그렇지 그렇지. 아니 들어오면 안 되지. 조조 아, 조조. 나. 아이고 일렀다 일렀다. 달려주세요잘못해어요 먹어 빠져. 한 입만 맛있다. 어 비키니. 어 가장 큰. <웃음> 아니, 왜안 도와줘! 나이스. <웃음> 나이스! <웃음> 오호오케이 빠져, 빠져. 빠지고. 무조건 갈가보기 쳐야 돼. 갈가보기 쳐야 돼. 이거 지금 갈가보기 아니면 은답 없어요. 얘들이 나를 믿고 앞에서 지금 뭐? 저거 해주고 있잖아. 빠져, 빠져. 버려, 버려, 버려. 아, 저거 줘야 돼. <웃음> 아, 진짜 미치겠네. 자, 잡아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이거 써야 돼요. 아, 아, 아니 진짜 우리 원딜러들이 다 이상해. 아 진짜 너무 힘들어. 지금 모이진 않을 거예요. 저 지금 안모을 겁니다. 절대 안갈 거예요. 지금 가야 되는구나. 지금 가자. 아니 그걸 싸우고 있으면 어떡하냐고. 그. 아, 진짜 짜증나. 아, 방전이 좋아졌지만, 골드 체인지랑 좀 못쓰겠더라고요, 저는. 아,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별로였어요. 아, 근데 오래 찍으면은 이거 스킬 좀 배울 수 있게 하면 좋겠다. 너무 느려. 어, 푸었고, 푸었고, 푸었고, 푸었고. 푸었고, 나이스! 잡았어요, 좋아요! 맛있는 골. 자, 에브이가 있으니까 피하고요안맞았고요이에이상입고도 왔습니다. 50초 될 때까지 체력을 좀 회복시켜주고, 푸크리니. 아잉, 맛있고! 열심히 일해서 안 좋죠? 왜 안되려? 스파크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리 팔렙 찍어야 돼, 빨리 팔렙 찍어야 돼. 궁극기를 이제 빨리 배울 수 있으니까 그 어떻게든 그걸 이용해야 됩니다. 첫 갈가 보기 때. 아안 어, 움직여, 진짜! 아니 너는 왜또 알아? 내려오다가 알아. 아, 구렙도 못 찍었어 첫 갈가 때. 됐다. 마이즈. 어허! 캐리했다! 캐리했다! 일로와 죽어! <웃음> 이게 게임이지! 나이스 아주 좋아요! <웃음> 이것이 바로 번개의 왕신이라고라서 일로와! 어 빠직 빠직! 어이 아, 몸에 있는 기를 주체하지 못해서 번개가 나와버리는구만! 부자버리고! 어, 일로와! 죽어! <웃음> 오딜 까불어, 목까지! 좋아요, 제라오라 캐리하고 있습니다. 꼴다 챙겨서, 진짜 넣을 느낌에 압박을 하는 거야. 일 나, 너네 이거 안 온다, 넣어버린다? 나 넣을 수 있어? 이런 느낌으로 하는 거야. 어, 어 버, 버릴까? 버릴까? 버릴까? 괜히 까불지 말자. 그래 괜히 까불지 말자. 자, 이제 정글은 원딜들한테 주면 됩니다. 저는 이제 정글 돌 때, 첫 번째, 두 번째는 제가 챙기고, 세 번째부터는. 제가 양보를 하고 있거든요? 자 피했어요. 자안 죽어요. 절대 안 죽어요. 자 좋아 좋아 좋아. 열매 먹고 자 다시 합류. 합류 준비. 나이스! <웃음> 번개 왕이다 일로 거의 제우스인데? 아이고 잘 먹겠습니다. 아이고 잘 먹겠습니다. 제우 <웃음> 드디어 복귀했다 아, 좋아요 자 아래쪽? 응 안가 아래쪽 한번좀 줘도 돼 괜찮아 줘도 돼 먹으면 좋은데 못먹으면 어쩔 수 없는 거야 어떻게뭐 이미 늦었는걸 내가 레벨업을 빼서 찍고 눌러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꿀 많이 넣고 지금 너무 아쉬워 마시... 어? 피해졌죠? 안 맞았죠? 야, 도망갑니다 노래들이 와봤자지 뭐 노래들이 와봤자지 뭐 아이고 원질력 복힌뭔들이뭐 어떻게 할까? 얼굴 찍어! 미. 네. 니왕제라오라 감히 건들면 안 돼요. 잡아주고, 저 죽어도 돼요? 궁극기만 안 쓰면 돼. 자, 나이스! 좋아요. 오토녹까지 먹었어, 좋아. 이제 궁극기 지금 쓰면 안 돼! 아, 왜 그러는 거야, 진짜! 자, 궁극기 쓰면 안 돼, 얘들아. 자, 이제 마지막 썬더 남았습니다. 자,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드라르돈 죽으면 안 돼. 절대 죽으면 안 돼. 어, 나쁘지 않았는데? 자,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야 돼, 잡아야 돼. 방금 쓰고, 좋아요. 나이스! 야, 죽어라! 대박이야. 우리 팀 너무 잘했어. 아주 좋습니다. 와, 그냥 캐리해버렸는걸. 빨리 넣어, 빨리 넣어. 어디든지 보니까 빨리 넣어. 떡 계십니까? 아, 안녕하세요. 당신의 집을 부셔버릴 제우스 포켓몬이에요. 아이고, 따라와봐. 어, 따라와봐. 어 이거 못 들어오겠지? 어디 갈까 일로 갈까? <웃음> 어? 어? 어, <웃음> 마지막 방어 마지막 방어 <웃음> 지금! 아이고 맛있다! 아이고 맛있다! <웃음> 역시 막다는 꿀맛이야! <웃음> 아푸크린이랑 가요! 아 너무 좋다 진짜 제로라방전도 아, 나쁘지 않네! 아 진짜 이 쓸만해졌다 진짜로! MVP 역시 음, 제라오라는 이 노란색 왕관이 너무 잘 어울리는 그런 포켓몬이네요. 자 그럼 전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적은 13필 7어시고요. 딜량은 아좀뭐와구야이 정도는 아니지만 준수하게 뭐, 잘했다라는 건알수 있었네요. 자 여러분 이번에 방전과 파크를 섞어서 사용해본 제라우라는 정말 공격적이고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방전을 빡터들리면서아내 몸에 이 번개를 지시할수 없어. 근데 나 나오지 마흑염령아 약간 이런 느낌. <웃음> 이제 방전이 생각보다 약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쓸만한 스킬로 바뀌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자, 제가 볼드 체인지를 안 쓰는 이유는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공격 능력이 생각보다 너무 부족해서 파트를 채용해서 사용해보았는데 어이 세트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빌드도 자 심지어 여러분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자 그럼 감사합니다.